뭐라고? 다안 돼. 그럼 왜 초대한 거야? 그 녀석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바보 같은 소리를 자꾸 하잖아. 그래서. 여보! 그, 그건 동해! <웃음> <웃음> you <laughs>